두루루루루루루루루룽 여러분들 안들어오시안 들어 산우야 <웃음> 얼른 들어오시안께요음 <깨우>. 안녕 <웃음> 안녕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켰죠? 네 제가 왔습니다 헬로우 <웃음> 사호 오빠 맞아요 오늘이 3월 5일이라 제목을 그렇게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I love you O.M.G. 안녕 좀더 펴볼까? 음. 됐다 음. 안녕하세요 밥을 먹었죠, 밥 먹었어요 아주 맛있는 밥 화장했죠 왜냐면은 선는 너무 예쁘다 왜냐면은 오늘 또영통팬사를 하고 왔기 때문에 왔죠 <웃음> 안녕하세요 아, 혼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 있는 것도 어떠냐고요? 음, 되게 재밌어요. 나 이거 올 때마다 다들 엄청 좋은 말 해주셔가지고, 기분이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웃음> 귀엽다고요? 진짜 잘생겼다. <웃음> 이런 거 너무 혼자 면 너무 웃겨. 최근에 배운 일본어. 아 그. 아, 그. 아, 뭐였더라? 그. 아, 그 있는데. 그. 무시고 또 간다떼. 어,랑. 아무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When you 가슴 아프게. 심장이 쿵쿵. 오늘의 TMI. 음, 나 오늘 뭐 했더라? 아, 오늘, 오늘 민트 초코를 먹었어요. 속눈썹이 보이세요? 지금? 어, 이렇게 안 보이시려나? 지금 잘 시간 아니에요. 지금 자면 진짜 대박인 거 아닙니까? 초 밀착 렛츠고요? 아, 좀 부담스러운데. <웃음> 음. <웃음> 네, 지금 저 혼자예요. 혼자. 오늘 저녁 떡볶이 떡볶이를 요즘 안 먹은 지좀 오래됐어요 아 l w 나이때 손에 체리 같아 군가요좀 체리 같나? 저기위 나나 나 a l w a 때 하기 때 Don't you worry <웃음> 음... 어 베라의 오레오 민초 오레오 민초가 아니고 오레오 딸기 아닌가? 어제 제가 먹었거든요 베라 시켜서 먹었는데 어, 그렇다던데? 좌우대칭 완벽하다고요? 아닌데? 나좀 빗던데? 양옆이 좀 다르지 않나? 비슷거 같네, 음... 아 오늘 코디의 포인트야? 오늘 코디는 좀 대학생 같은 게 포인트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살짝 이렇게 빠져나온 느낌의 살짝 힙한 무드 이런 느낌. 야 아닌가? 좀 힙한가? 이런 느낌. 음... 아 근데 할 얘기가 있긴 한데 오늘. 어, 굉장히 갑작스러웠던 일이라 좀 말하기가 조금 그렇네요. 근데 뭔가 말하면 안될것 같아요. 너무 그분은 좀 오, 정말 제가 아닙니다. 아, 이거 너무 말하면좀 그럴 것 같아. 렇게 모르잖아. 좀 무서워. 엔하이픈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전 폴라로이드라고요. 음... 그렇습니다 다들 지금 뭐 하시고 계시나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아, 뭐야 장난해? 말해줘 <웃음> 그럼 잠시만요 제가 한번 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 오늘 머리 멋있어요. 음, 아 밀당하는 거 아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다크는 제가 오늘 봤어요. 다크는 봤는데 음 재밌더라고. 근데 뭔가 제 캐릭터가 조금 뭔가 너무 막막막막 막, 막, 막, 막, 막, 막막막 이러지 않아요? <웃음> <웃음> 뭔가 아 물론 나랑 저랑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아좀 뭐라 해야 되지? 뭔가 내가 한명더 있으니까 좀 기분 나빠요 너무 똑같으니까 좀음 <웃음> 맞아요 맞아요 한빈이 형 데뷔한 거 봤어요 진짜 대박 정말 잘 보고 있어요 아 노래도 좋던데 한빈이 형 사람 뭐 이런 노래던데, 윙크 댓글이 진짜 많다. B S5, B S5 제 키요? 제 키는 비밀이에요 말해드릴 수가 없어요 어, 앞머리 잘랐다고요? 안 잘랐어요 오늘 셀카 올릴 생각이니까 다들 기다려주세요 아셨죠? 기대한다 선우야. 네, 감사합니다. 음 졸업 축하해. 최근에 본 드라마 아 그것도 엄청 재밌던데. 제가 오늘 본 건데 그 넷플릭스에. 산에 맞선 그 드라마 되게 재밌더라고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고 스물다섯 스물하나도 엄청 재밌게 봤고요 아, 드라마를 너무 자, 많이 봐고잘 봐가지고 좀 망상에 빠지는 건 아닌가 싶긴 한데 네 그리고 이거를 준비해 주셨는데 <웃음> 이거를 지금 끼는 게 나으려나. 완전 사망이어 같아. 와 대박. 말도 안 돼. 어때요? 별로인 것 같아. 아니... 핑크머리 다시 보고 싶다고요? 제가 머릿결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네또 염색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 머릿결이 진짜 완전 좋아요 머리도 엄청 굵어지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쓰고 셀카? 오케이 요 정도? 머리티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야 효도 레전드. 뭔가 팬 싸우는 느낌이야 지금 <웃음> 복숭아구만 키키키 <웃음> 귀여워 민트 초코 아까 하려던말 궁금하다고요? 아 그냥 할게요 사실 이런 거 괜히 말 꺼냈는데 말안 하면 진짜 답답하죠 저도 그 기분 정말 잘 알아요 아, 네. 근데 뭐 진짜 아니 별거 아닌 건 아닌데 아, 아니에요 아, 이런면왜 말해 내가? 아니지? 아, 아니야 진짜 죄송해요 제가 밀당하려는 게 진짜 아니고 진짜 그냥 아니에요 아니 자꾸 뒤에 있는 사람 이런 거왜 그러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진짜 일도 안 무서워요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 거 자주 보고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아유 그런 귀신이나 그런 것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웃음> 음... 그러면 너 뒤에 사람 있다 과연 이 채팅을 보고 제가 정말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만 웃겨! <웃음> 피곤해요? <웃음> 그렇게 웃기세요? 그렇게 웃기신가? 뭐 웃겼다면 뭐 <웃음> 인내심 한계다 아 한계까지 가셨구나 죄송해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니까 그 원래 저희가 선배님들을 그 회사 안에서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오히려 이런 SNS를 더 자주 접하는데 그 오늘 <웃음> 그래 <웃음> 아유 너무 무서운데 아니 그냥 아니 진짜 별게 아니고 아니 별... 별게 아닌 건 아닌데 아니 그냥 그냥 그 선배님들 을 봤어요 그그 그 방탄 선배님들을 봤는데 봤는데 네 그렇다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봤다 음 오케이 누구 봤는데 네 선배님들을 봤어요. 아 제가 워낙 엄청 존경하시는 선배님 아 진짜 오늘 음 아무튼 그랬 그랬습니다 아 오케이 네 표현 아니에요 선배님 섬... 선배님들 봐서 행복했 어우 너무 진짜 깜짝 놀랬죠 저 진짜 온몸이 얼었어요. 너무 딱 갑작스럽게 봐가지고 뭐야 진짜 밀당인가 선우야? 밀당하려고 한건 아닌데 의도치 않은데 좀 밀당처럼 된것 같아요. 진짜 별거 아니었네. <웃음> 음. 김선우 웃기고 싶다. 하... 왜지? 왜? 나를 웃기고 싶은 거지? 아무튼 오늘 하루는 그냥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선에 오늘 뭔가 체리향 나게 생겼어 너무 귀엽다 체리향? 근데 그거 아세요? 저 체리향 별로 안 좋아해요 <웃음> 체리보다 먹는 걸로 따지면 체리보다 딸기를 더 좋아하고요 그리고 향으로 따지면 체리 향보다는 조금 상큼한 레몬이나 오렌지 향 같은 것도 좋아합니다 하하 <웃음> 그렇다고요? <웃음> 음. 민트 초코 과자 요즘 잘안 먹어서 저는 음료를 또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선우의 브이로그 보고 싶어요 저도 찍고 싶네요, 브이로그 근데 오늘 진짜 그냥 갑작스럽게 킨 건데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떡하지? 야김선우 개인 인스타 만들 생각 있냐고요? 개인 인스타 만들고 싶죠 근데 만약에 만든다면 좀 제가 이게 말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원래 그 연습생 전에 인스타를 했었거든요 인스타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팔로워를 1,000명을 찍었었어요 아무튼 그랬답니다 그래서 저도 인스타를 하고 싶은 욕구와 마음이 정말 뿜뿜하고요 만약에 한다면 은 거의 제 셀카가 게시물에 90 이상이지 않을까 싶네요 1일 1세카 제가 그때 팔로워 1,000명을 찍었던 이유가 1일 1세카 공략으로 팔로워 1,000명을 찍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도 진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골콕 야 선우 왜 이렇게 귀엽고 쿨... 꿀... <웃음> 뭐야 쿨해야 선우 왜 이렇게 귀엽고 쿨해야 어? 신기 방귀 뿡뿡귀참잘 만드셨어 보쌈에 가고 싶다고요? 날 가지고 싶다는 건가? <웃음> 아 근데 머리를 더 길을 계획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기르기 쉽지 않죠 다음에 하고 싶, 해보고 싶은 머리 색깔은 뭔가 그냥 브릿지로 살짝 색 넣는 거?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좀 음... 근데 전 지금 제 머리가 좋긴 해요 사실 길러 네한번 길러보도록 할게요 제 느끼한 거잘못 먹어가지고 까르보나 이런 거잘못 먹어 요 아일랜드2 나온다면 봐야죠 궁금해 아 그리고 MBTI 이거 솔직히 저는 두번 연속이나 했을 때 INFJ가 나와가지고 저는 INFJ인 줄 알았는데 자꾸 주변에서 아니라 했는 해가지고 어, 뭔가 이상하다 다시 해볼까? 이래가지고 하진 않았는데 뭔가 느낌상 제가 사람 만나는 것도 이제 편해졌고 그리고 계획대로 실행하지 않은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굳이 검사를 안 해도 내가 다시 i n f j 로 돌아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ENFP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이 포켓몬빵 안 먹어봤어요 어... 뭔가 뻔한 각도는 좀 재미없지 않습니까? 제,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김선우의 투명감도 많고, 빛을. 어? 선우 피카츄 닮은? 응? What? 말도 안 돼. 선우의 이계자 거꾸로 말해봐. 자기. 응. 안녕, 선우. 정원이 브이라이브 하던 곳인데. 정원이 여기서 했구나. 아, 정원이 얘기 나와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단톡방에 막, 사랑해? 인가? 올라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음. 아, 그리고 이제 귀걸이를 옛날에 뚫고 싶었는데, 이제 안 뚫으려고요. 저는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은 것 같아요. 굳이 뭐 욕심을 안 내도 될것 같고. 물론 막 이런데 막한 번에 다 뚫으면 좀세 세일 볼것 같긴 한데, 아, 뭔가 조금, 음,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지금. 다른 멤버들 반응 어땠냐고요? 오, 아마 저랑 비슷한 반응이지 않았을까 오늘 밤에 들을 노래 아저 진짜 노래 추천하고 싶은 거 있는데 제가 요즘 하루 재미 듣는 노래거든요 그 원필 님의 행운을 빌어줘 라는 노래인데 이게 제가 저 경청했을 때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요즘 거의 하루 종일 듣고 있어요 모을 시작할 시간 준비했던 그 노래 최고지? 아 역시 이게 아는 분들은 안다니까 <웃음> 그려진 술발사 이젠 딛고 나갈 그때가 된 거야 앞으로 총몇 번에 몇 번의 몇 희망과 그리고 또몇 번에 몇 번의 정말 절망과 맛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행운을 빌어줘 내 앞길에 행복을 빌어줘 계절이 흘러 되돌아오면 더 나은 내가 되어 있을 테니 기대해줘 Always I said I'm n i t d e r So give me na n 나 na na na na na in the always 진지때 아기 때 don't you worry So I'm not 다려 na na na m d a y I'm here for you 어 so You can make it right. <웃음> 가사 몰라 아 솔직히 다 이렇게 흥얼거리지 않나요? 나나나나나나나. <웃음> 선우 파란색 진짜 잘 받는다 감사합니다 쿨톤인가? 끝나고 나서 사진 두고 올려드릴게요 누가 선우 목소리에꿀 발라놈 응 음. 아 뭔가 경청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뭔가 이제 나도 DJ이니까 좀 많은 분들이 들으시기에 좀 편안한 목소리가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 그냥 그런 생각만 했어요 네어 바뀌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이게 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목소리도 좀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e 기 도토리 t j <웃음> 그래 오디오를 비우면 안 되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날 보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무슨 말이라도 조금 하면은 이제 그래도 재밌게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어응응어 어. 음. 음. 어, 일단 네. 좀 얼굴 바뀐 것 같아. 오 요즘 잘 나오는데 피어싱이 어울린다고요? 그런가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고요? 아, 너무 튀나요? 너무 좋아 보이나? 근데 오늘 좀 기분이 좋아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웃음> 30만명 찍고 끌까? 어, 이 얘기 하자마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속눈썹 부럽다고요? 그래요? 더 이상 들어오지 마 <웃음> 어, 근데 이제 1000명밖에 안 남았어 1000명밖에 <웃음> 안 남았어 그다니 무슨 소리야? 선우야 <웃음> 뭐 먹었어? 이렇게 귀여워 스물다섯, 스물여섯 재밌더라고요어 뭐야! 이 틈에 30만명이 찍었어 <웃음> 그러면 음, 안돼 가지마! 캡처 타임! 선우 형! 그래 너가 원하니까 내가 캡처 타임 해줄게 됐니? 너가 <웃음> 진짜 그럴 거야, 너. 너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 노력해볼게. 캡처 타임 노력해볼게. 농락하지 말라고요? 죄송한다. 아, 가지 마. 그래, 너가 원하는 캡처 타임 해볼게. 이 각도로 뭔가 해보고 싶었어.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야. Yep. 빵. 아 너무 기운 좋은 거 티가 나는데. 나 사실 제 일상이 원래 이래요. m b t i 뭐냐고요? ENFP요. 음. 냥냥 판지 아아 아, 머리띠 셀카. 네, 사실 머리띠 셀카 안 찍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하고 포자고 갈게요. 알겠죠? 사랑해 내 예쁜 아기. 밀당 손은 매력 심하네. 크, 역시. 역시. 고양이 보진? 닉키에게 말하고 있는 거 같다고요? <웃음> 음, 그건 아니었어요 선은 너무 완벽해... 아니요 완벽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완벽, 완벽할 수 없어요 아 야식 먹을까? 야식 뭐 먹을까요? 야식만 정하고 가야겠다 야식만 정하고 갈게요 야식 메뉴 추천해주세요 치킨이나 민트초코 민트초코는 아까 먹었어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치킨도 그저께도 먹고 어제도 먹었어요 닭발 닭발 좋네 야채 곱창? 헉, 너무 좋아 엽떡 좀 오래되긴 했어. 아 떡볶이 먹었나? 아 그때 먹었다 그럼 민초치킨? 민초치킨? 그건 아니야 그건 나도 용나팔수 없어 떡볶이? 민두초코 또는 파인애플 피자 일부러 이러시는 건가? 지금?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떡볶이 마라롱샤 마라롱샤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은 엔진 사랑에 민초 뿌려먹어 먹었습니다 민트초코 밀크티 먹어봤죠 당연히 당연히 먹어봤죠 당연히 아, 뭐 먹지? 아, 야식은 제육볶음밥이거든 제육볶음밥 떡볶이 두리안 두리안 실합니까? 마라탕 괜찮네 선우 볼얌 일부러 이러시는 거야 지금 닭꼬치 닭꼬치 괜찮은데 밀크티? 맛있을 것 같기도 타코야키 짜장면 마라탕 마라탕 먹여줘 마라탕 먹어줘 마라탕 맛있겠다 도토리요?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괜찮네 냠냠 하긴 아 제가 두리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냥 두리좀 호불호가 많이 나뉘는 그 과일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4유 양양 부대찌개 닭발에 주먹밥 추가 이건데 매운 족발 아 맛있겠다 민드초코 떡볶이 아 진짜 아, 아니라니까요 들어보니까 민다초코 떡볶이도 좀 그냥 크림 떡볶이 이런 거라던데. 선우 포즈? 머리 붙었어. 뭐야. 니키를 어떻게 먹어요, 제가? 스테이크. 라면. 로저 떡볶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아직 하, 땡기는 게 없어 야식의진심이 선호 근데 저 이러다가 저안 먹은 적이 되게 많아가지고 모르겠다 민트 초코 스테이크 하... 여기까지 <웃음>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야식은 먹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위버스로 안녕 다들 잘 자고 안녕 바이바이 저 갈게요 안녕 안녕 이따 먹자 그래 안녕 나 갈게 다들 좀 매달려주면 안 돼? 그래 가지 마 미안 가야 돼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진짜 갈게 안녕 나 진짜 갈게 알겠어 그만 일단 갈게 안녕 좀 아쉽긴 한 안녕 간다 안녕 나 갈게 응 안녕